안녕하세요 대신님들 여기가 저희 집이에요 드디어 이사 왔습니다 저희 이제 이사해서 짐다 정리하고 이제 어느정도 시간이 남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집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오늘 랜선집들 특집이에요 저희가 집 소개를 해드릴거예요 그동안 궁금하셨죠? 저희집 한번 구경 같이 해보실래요? 갑시다 여행었습니다 주 안녕? <웃음> 인사 안녕하세요 우리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기지개 다운기가 덜 돼서 그렇습니다 응? 여기가 저기 잠만 자한방 네, 그리고 여기가 오빵 겸자 작업실 갈부님, 인사하지 마세요. 네. 니요 뭐 뭐하고 <웃음> 계세요? 생언일 때 와요? <웃음> 어, 뭐하고 계세요? 편집이요. 아, 편집? 뭐 편집하고 네, 계신데? 지금 건고추랑 고춧가루 농산물 직거래하는 음거음 농산물 어, 무료 홍보를 해드리고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음, 열심히 편집하고 계신데. 이런 생언일 네. 때 오지 마세요. 네, 열심히 하세요. 우빵 <웃음> 겸 그고 여기는 지순이집 그리고 여기는 지순이가 머무는 전용자리 지순이 전용자리 진순아 인사해! 인사해! 인사해! 어, 어. 자그닥 시청자님만 인사해 안돼! 또 놀아달라고! 안돼! 아까 놀았잖아 인사하세요 인사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계녕하 네. 바쁜 관계로 자, 요안녕하세 네, 화장실입니다. 화장실화장실녕하세요같죠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예었습니다. 네, 상입니다. 잘 보셨나요? 저희 집 구경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저희 옆에 못 보던 강아지가 있죠. 우리 집 댕댕이예요. 이름이 진순이라고. 진순아 소개. 안녕하세요. <웃음> 저희 짐순이 때문에 잔디를 안 깔려고 했는데 잔디를 까는 것도 있어요. 얘가 잔디 보면 환장하거든요. 그래서 앞에 마당에는 잔디를 좀 깔고 뒤에도 조금 잔디 깔고 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앞으로 잔디도 깔아야 되지, 데코도 해야 되지, 울타리도 만들어야 되지, 대문도 해야 되지, 그리고 창고도 만들어야 되지. 이거 언제 다 하지, 우리? 할게 너무 많아요. 이제 텃밭도 만들어서 농사도 지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텃밭 아닌 텃밭이에요. 엄청 큰 텃밭. 농사도 지어야 되고 할게 너무 많은데 어, 저희가 다 초보잖아요. 농사도 초보고 모든 게다 초보예요. 혹시나 영상 보시다가 어 잔소리 하실 일이 생기실 수도 있어요. 이제 다시님들의 몫이에요. 잔소리는. 보시다가 혹시나 조언 주시고 싶으신거나 어?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쟤들 저렇게 하네 이런 거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댓글로 몰라서 못하는 거니까 얘기 꼭 해주셔야 되세요 보시다가 앞으로 저희 이제 이렇게 전원생활을 즐기면서 사는 모습 지켜봐 주시고요 응원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잔소리가 필요하면 잔소리도 해주시고 앞으로도 재밌게 봐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여주에 지금 와서 2주 아직 안 됐는데 여주심이 다른 것 같아요. 여주가 너무 좋아요. 까면 깔수 양파 같은 존재예요. 알면 알수록 너무 여주가 매력적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영상으로 여주의 좋은 점에 대해서 저희가 소개를 한번 해드릴 거고 그리고 여주가 너무 좋은 것 같으니까 혹시나 아직 기농이나 기촌을 하고 싶은데 지역을 못 정하신 분들은 여주도 한번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어요. 꼭 강추해요. 여주가 아직 다른 수도권 지역에 비해서는 가격대가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여주를 한두군데 보지 마시고 여러군데로 지도도 펼쳐놓으시고 여러군데 둘러보시면서 여주도 기촌지역으로 한번 관심있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주에 대해서도 혹시나 빈집이나 땅 나오면 소개도 드릴거고 그리고 여주 구석구석을 앞으로도 소개해드릴테니까 달그락 t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리수이도 감사합니다 아우 엄마 여기 졸려 <웃음> 미식이